일본은 2021년 12월 9일부터 19일 보름달과 22일 동지까지는 큰 강진에 꼭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월 7일 일본에서는 지진이 35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니가타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부마모토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도쿄 인근 이주오시마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가고시마현에서 규모 2.2의 지진 그리고 수도인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시가와현에서 3번의 지진과 도카라열도에서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연속으로 규모 5.0의 강진이 두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8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석달 동안 2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도 도카라열도에서는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8월 31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카라열도 에서는 3개월 동안 20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